웃기끼 말몰이 해 죽이는 법어 미안 미안 미안 모공아 말이 심했지 웃기끼 롤 잡기하는 법자 일단 라인을 1랩에1랩까지 귀여워 그건 좀 안귀여워 적취 <웃음> 너피 어디갔어 <웃음> 이제 리때까지는 참아야 돼 우키키가 그래도 저랬댔어 얘가. 얘가 약간 좀 뭐라 그러지? 센척 하는 그런 채? 여기? 이렇게? 우키키? 우키키? 우키키? 이렇게? 귀엽다, 귀여워. 귀여워. 너, 너? 나 척취야. 아, 그래. 아니, 진짜, 그만 죽으라고! 아니, 뭐 하는 거! 뭐야, 이거? 아, 아! 아! 아! 아! 씨. 야, 야! 한 대만 더! 오케이! 야, 야, 야, 죽어! 제발! 촉순이! 한 번만요! 이게 탑이야. 뭐야 이거, 이거 뭐냐? 지금! 이리로 와, 이리로 와. 노루 이리로 와. 노루 이리로 와. 이거 너. 야 뭐야 이거? 천천히 이렇게 병타야 한방 한방. 병병 W. 아 까비 까비 까비. 너 이거 보세요. 야, 신났어 웃기끼 신났어? 웃기끼 신났어? 어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얼 р 이야 일로와 일로와 여기너 풀없지? 여기 죽어 이 자식아!!! 이건 못 참지~~ 공킬끝 벌레, 컷! 오케끼 <끼끼> 너, 너 죽어! 오케끼 너 죽어! 야너 진짜 죽어! 어너 진짜 죽어 이렇게! 이게 일라야 까비. 어저왜 어, 여기다? 야, 잡아야 돼. 야, 일단 카이사 끌었다. 야, 카이사 끌, 끄는 끌어까 일단 카이사. 야, 이거, 야, 야, 되냐, 이거? 야, 레더 잡는 거 잡을 거할 레더, 레더 잡아. 잡아, 잡았어. 어, 잡았어. 뭐야! 야, 저거 잡아! 됐어, 됐어. 야, 이거 됐어. 캐리 못 참지.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지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, 다 야야야야 천천히 보면 될것 같은데 아쟤 뒤졌다 야 저렇게 뒤지면 어떡해? 살살해봐야돼 니들 아아 안맞고 여기병타 W 안된다니까? 이거 모델을 못하는 애네 이렇게? 어뭐 왔는데? 이렇게? 여긴가? 이렇게 둘이 다 와! 덤벼봐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해봐, 해봐. 이렇게? 이렇게 하는 건가? 비에고도 죽고 싶은 건가? 내가 물어볼게 비에고너 죽고 싶은 건가? 아, 어? 어 그렇게 했다 욕언못 참지? 뭐야 아래쪽 또 터졌어? 괜히 바텀이 아니야 원래 똥 눌때 밑에서 따잖아? 척취 피해주고 평타 평타 W 큐 널로와 널로와 W <웃음> 이건뭐 잡지 이건뭐참 잡지 이렇게인가 이렇게 이렇게 끝 아웃 이건뭐 잡지 어쩔 수 없대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어쩔 수 없지 음, 이건 뭐 참지? 아이, 정글이 근데, 벌레긴 하다. 아, 뭐야. 모델, 너 혼나?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형다 알아? 딜이 이제 깎기 때문에, 요건 뭐 참지? 요건 뭐 참아? 여기 우리 모델가, 아직도 일나가 카운트인지 알고있네요 이거 보세요 아야 뭐,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? 따뜻하다? 네집 따뜻하다 이렇게? 어? 너 죽어? 나족서부터 죽여? 너 죽어? 어? 얘들 너 죽어? 너, 너 죽는다? 왜 왜왜왜왜왜 왜, 왜, 왜? 여기! 이렇게! 이렇게!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? 형부 이렇게 죽여 난 이렇게 죽이는 애야 뭐야 허 여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죽여 형은 이렇게 음 맛있어 꿀맛이야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? 뭐야게 와야돼 이야게야렇아이렇뭐이뭐게이렇뭐 이렇게? 이렇게? 이아게 이렇게? 이 합류만 해게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? 이렇 그쵸 그렇죠. 에이 이거 이겨줘야지 이거보세요 어? 일라슈퍼캐리아요어 뭐야 이거보세요 여기 Ah, in a l o n essayo. Yeah, yeah, yeah, yeah. Sometimes I'm at the peak, and other times I'm b o u t to fall.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'm doing here at all. Sometimes in my mind, I just sit here and I'm.